남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심장에 구멍 난 것처럼 허위하대 보면 답답해 인생 교과서로만 되는 게 아니잖아요 금방 불평이 많아 현실가 먼 사람 같아 거에 들어가서 산에 들어가서 살까요? 여기서 못 버틸 사람이야 개명을 한다고 해서 좀 나아질까요? 연하신당 연예기씨입니다 안녕하세요 수정구선예기씨입니다 어? <웃음> 구독자 사연 점사 이벤트 하고 있는데 여기서 뽑히신 분 제가 갖고 왔어요 음. 음. 안녕하세요 저는 최근에 퇴사와 이별을 동시에 경험한 40살 여자입니다 제 인생의 꼬리표처럼 들 직업, 남자 이두 가지가 불행하게도 풀리지를 못하고 잘못된 연애, 그리고 안정되지 못한 직장에 너무 힘겹습니다 2 0살 이후 같은 카테고리 안에 직업군에서 나름 열심히 한다고 했고 인정받고 했지만 만족이 안 돼서 자꾸 일을 그만두고 뭔가 다른 걸 배우고 싶고 새로운 것을 하고 싶고 어떤 회사에 입사를 하면 그, 그곳에서 길게 일을 못하고 답답함을 많이 느껴요 언제쯤이면 어디선가 정착을 할수 있을까요? 참고로 직업은 서비스업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고민은 남자 고민 이거 또 스무 살 이후들 같은 패턴의 연애만 하고 있는 것 같아요. 신기하리만지요 아니 나 이런 어려운 말못 읽겠어. 많이 사랑해서 결혼한 남자와 4년을 살고 이혼한 경험이 있고 그 앞뒤로 제 연애는 늘 바보 같고 불안하고 어이없게도 늘 상대방이 애인이 있는데 저를 만나거나 유부남이거나 늘 이런 식의 패턴의 연애만 하게 됩니다. 제대로 된 사랑을 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나요? 개명하고 머리 깎고 사내라도 들어가고 싶네요. 개명할까요? 그럼 조금이라도 나아질까요? 저 인생의 절반만큼 왔다고 생각하는데 아무것도 손에 잡히지 않을까요? 저좀 도와주세요. 첫 번째 질문은 직업. 두 번째는 남자. 세 번째는 개명이야. <목소리> 나는 이상한 성격이요 응. 조금만 잘하면 마음이 흔들려서 끊지도 못하고 잡지도 응응응응응응응. 못하고 직업적으로 왜 그래요? 왜 안정되게 못 가요? 본인이 마음을 못 잡는 것같아 근데 이것 사람이 그만 불평이 많아 내 감정이 괜찮으면 괜찮은 거야 내 감정이 안 괜찮아 그러면 그 꺼리를 자꾸 만드는 것 같아 그래서 꼬리꼬리 물기 식으로 계속 딥하게 생각하는 게 너무나 많아 생각이 너무 많은 게이 사람한테는 오히려 좋지 않아 그러니까 쓰잘데기 없는 생각이야 미안한데 현실이 뭔 사람 같아. 그 우물에만 있다고 해야 되나? 음. 그걸 깨보시고 나가야 될것 같은데 나가지 않고 나는 이래. 나는 이랬어. 저 남자가 나한테 이랬어. 막 이렇게 생각하려고 하는 사람같이 보여. 음. 한 자리에 가만히 못 있어. 계속 도는 게 맞아. 그러면서 환기를 시키라는 거야. 그런데 그게 불만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. 나가는 게 좋은 거야. 음. 나가야 되는 아, 게 맞는 거야. 일이 잡히면 다 해이라며. 그러면 거기서라도 있는 게 맞는 거야. 왜냐하면. 여기에 있어도 외롭고, 저기 가도 이 사람은 외로워. 남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심장에 구멍 난 것처럼 허해야 돼. 파주를 보니까 약간 본 처가 아니라 척인 응. 거야. 타파가 돼요? 이 사람이 바뀌지 않는 이상 안 돼. 응. 성격으로 바꿔야 돼. 보면, 답답해. 인생은 교과서로만 되는 게 아니잖아. 남자가 나한테 먼저 좋다고 꼬리치면 저 남자는 당연히 여자가 없어야지야. 솔로가 당연히 나한테 들이대겠다야. 근데 그게 아니라 이 사람은 내 생각에만 빠져있고 내 주관에만 빠져있고 교과서로만 배웠던 사람이니까 융통성이 없는 거야. 어떻게 해야 돼요, 이 사람? 남자를 만날 때는 이 사람 성격이 어떤지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근데 이 사람은 그냥 웃는 게 예뻤어. 그럼 거기에 꽂혔어? 그럼 만나는 거야. 만약에 이 사람이 지금 힘들어. 너 와가지고 요즘 힘들지. 나는 이 한마디 도 넘어갈 수 있는 사람인 거야. 음. 음. 이혼을 해서 결핍이 생겨서 그런 거예요? 아니면 이분이 태생적으로 <웃음> 그런 거예요? 이 사람은 태생적으로. 그냥 원래 그런 <웃음> 사람인데. 열이고 감정이 먼저 앞을 쓰고 그렇다고 해서 나를 이용하는데도이 사람은 당한단 말이야. 분명히 알 거야. 음. 눈치가 없진 않아. 음. 근데 설마 아니겠지? 아니야 얘는 어, 나한테 안 그럴 거야. 어 그걸로 그냥 그거를 넘어가는 것처럼 보여. 응. 개명을 한다고 해서 좀 나아질까요? 글쎄 나도. 아니야. 그러려면은 다시 태어나야 되는 거야. 팔자가 바뀌지는 않아. 이름은 중요한 건 맞는데 아니야. 그런 사람들 있잖아. 그러면 당장 일도 할 수가 없고 못할 수가 없는데 그럼 저는 어떻게 해야 돼요? 나는 바뀔 수 있다고 말해. 누누이 말하지만 성격을 바꾸면 돼 지금에서. 이 사람이 그랬잖아 나 차라리 머리깎고 이름도 바꾸고 절에 들어가서 산에 들어가서 살까요 뭐 이런 생각까지 했다고 그랬잖아 거기서 못 버틸 사람이야 어차피 어. 항상 사람들 속에서 살아야 되는 사람이야 음. 그러면 내가 생각하는 그 머리를 고치던가 마지막으로 한가리 생각하는 걸내 생각 위주로만 보지 말고 다른 사람의 눈으로 나를 봐봐 아. 그러면 뭐가 문제인지 딱 나올 텐데 운이 안 좋아서 아니면 그 사람이 나빠서. 응. 어. 라는 생각부터를 고쳐야 해. 운이 아니라 본인이 선택한 거야. 직업으로 봤을 때는. 이 사람은 차라리 해외나 아니면 조금 지방에서 뭐 서울 축일장이 많다던가 뭔가 왔다 갔다 하는 게 생긴다던가 뭔가 그런 쪽을 골라서 가면은 조금 내가 1년밖에 못 다니고 그만둬요. 이런 걸뭐 2년은 늘릴 수 있겠지.